누군가 찾아와 울거나 하소연하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친척 중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꿈 가정 내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꿈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혼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 환자는 병이 호전된다 사람의 시신 앞에서 자신만 울고 다른 사람은 울지 않고 있는 꿈. 금전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될 이권을 얻게 된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꿈.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기나 속임을 당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만스럽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꿈 속에서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감동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며 가족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 또는 경사스러운 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 우는 꿈.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거나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줘야 할 일이 생긴다. 마음은 슬픈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꿈. 마음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무척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연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꿈. 불가피하게 서로 갈 길을 찾아 떠나거나 이별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스카프에 눈물이 얼룩져 있는 꿈. 사랑에 울고 웃는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기억만 남긴 채 어디론지 사라진다. 대신 불쾌 헤어짐, 불안, 초조 질병, 사랑의 찌꺼기 등이 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꿈. 사업, 작업, 일거리, 소망, 희망, 진실. 예언, 성찰, 창조, 변화, 기다림, 소식, 정보, 감정 등을 상징한다. 어려움 속에 기쁨과 슬픔이 상반된다.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손짓을 하는 꿈. 삶이란 기쁨 속에 눈물을 흘리고 슬픔 속에 즐거움이 있듯이 희로애락은 삶의 인생 독본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꿈.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종이에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되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슬퍼서 눈물을 똑똑 흘리는 꿈 시간이 지나도 기뻐할 아주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자랑이나 칭찬받을 일이 생긴다. 하얀 손수건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지는 꿈 어떤 사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에 상응한 신상필벌이 곧 떨어지게 된다. 반흉반기, 명암, 기쁨 속에 슬픔 등이 있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는 꿈 어떤 어려운 환경을 직접 답사하여 가부간의 사실을 알게 된다. 눈물을 질질 짜는 꿈. 어떤 일에 힘든 고비마다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지부진, 알력이 있다. 분비된 정액을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된 꿈. 여러 방면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기뻐서 우는 꿈,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프게 생각되어 울부짖는 꿈. 오랫동안 복잡했던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어 큰 기쁨을 누린다. 사람의 시신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과 같이 오는 꿈. 유산, 사업자금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 모함, 반교, 사기 등의 간특한 일을 꾸미게 된다. 사람의 시신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데 자신만 울지 않는 꿈. 자신에게 돌아올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거나 유산, 사업자금 등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꿈.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글로 써서 주변에 알리게 될 기회가 생긴다. 머리를 엉망으로 풀어지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며 오는 꿈. 자신의 신변에 불운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간혹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 울다가 멈추고 울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꿈. 자신이 울었던 횟수만큼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 죄를 미우치고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오는 꿈. 자신이 이룩한 사업, 업적, 행적을 보고해서 만족한 반응을 얻는다. 눈물이 흘러서 웃기 시젖는 꿈. 잔잔한 감동을 받을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오랫동안 기쁨을 간직하게 된다. 젊은 여자가 흐느끼듯이 오는 것을 보는 꿈.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지만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 고심하게 된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는 꿈. 좋지 못한 재난이나 불길한 액화가 겹쳐서 발생하게 된다. 눈물이 흘러 강과 바다가 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행재 재물, 돈 연구, 문예창작, 수도, 기원 등의 길조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눈물을 흘리며 오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불상사나 장애, 손실이 생기며 사업의 파탄 및 재물의 실패와 직장, 지위 명예훼손, 좌절, 말성등 가장과 직속 상사에게 흉엄이 닿고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흐느껴 그 오는 꿈. 그게 소리 내지 못하고 흐느끼며 그 오는 꿈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게 된다. 또는 유명해지지는 않지만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흐르는 꿈. 큰 기쁨은 아니지만 잔잔한 기쁨이 오랫동안 계속될 꿈 크게 우는 꿈 통곡하는 꿈 하는 일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 생기거나 유명해지게 된다. 후련하게 울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울지 못하고 찔끔거리며 우는 꿈 하는 일이나 추진하는 일의 마무리를 어중간하게 끝내거나 일의 처리가 야무지지 못해 찝찝하게 생활하게 된다. 눈물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